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1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원래는 토요일날 어제, 어제죠. 토요일날 어, 추첨이 끝나면 바로 복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어, 어제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어, 오늘 합니다. 어, 1001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토요일날 천0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일요일날 대분류, 특이패턴, 월요일날 로또용기분석 화요일날 관심그룹 1, 수요일날 관심그룹 2, 목요일날 필출삼수, 금요일날 필출삼수 이렇게 올려드렸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1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2월수에서는 어, 42가 나왔고요. 2월수에서는2 어, 2이 나왔습니다. 어, 또 2그룹에서는 어, 기타에서 12, 14, 어, 보너스 볼15 이렇게 3개가 나왔죠. 어, 3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6이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10이 나왔습니다. 어, 대블류할때 여기 기타, 기타가 출, 출할 출 시기가 임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여기서 12개가 다행히 나왔네요.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이게 퐁당퐁당 지금 10연속 온 거예요. 처음 어, 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또 어,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 이게 지금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1,002해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25, 31, 37, 43이 구연멸 중이라서 현재까지는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구연멸 중이라서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봤었죠. 그래서 7 좌측 대각선이 어, 필출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7 좌측 사선이요. 다음은 어, 로또 용지분석두 번째입니다. 5 세로 라인이죠. 19를 빼고 보면 어, 8연멸인데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는 12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3구간이죠. 어, 29, 30, 31, 36, 37, 38. 이 6수가 현재 5연멸 중이고 1회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기 때문에 어, 출할 시기가 임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가 출을 하지 않았어요. 전면에서요. 1,001회에는 어, 수가 전부 앞으로 몰렸죠. 어, 20 안에서 6, 어, 보너스 볼까지 여섯 수가20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3그룹이, 아, 아, 3구간이 전멸을 했어요.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네 번째입니다. 아욱칸 분석인데요. 어, 여기 첫 번째는 4구간이었습니다. 4구간이 42가 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죠. 여기가 아, 또전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구간이었는데요. 어, 아, 1구간에서는 10하고 보너스 볼 15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주변수는 치료비도가 높아서 이거는 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6하고 14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관심 그룹 복귀입니다. 세 그룹을 올려드렸었죠. 2, 20, 27, 여기서는 20이 출했습니다. 또두 번째 그룹에서는 12출을 했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14가 나왔습니다. 세 그룹이 모두 출을 했네요. 다음은 관심그룹 두 번째입니다. 70이 퐁당퐁당 올라와서 이제 출을,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 아, 여기가 전멸했습니다. 10그룹 전멸했어요. 또두 번째는 특정그룹 압축이었는데요. 여기서는 14가 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0번대 홀수가 지금 장기연속 미출이라서 어, 출할 거라고 봤는데 특히나 여기 25를, 어, 이별란카페는 25를 상당히 요, 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멸을 했어요. 어, 수가 전부 20 안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음, 20번대가 전체가 다 전멸했죠. 자, 다음은, 어, 필출 삼수입니다. 필출 삼수. 30, 36, 38. 아, 월요일날 올려드린 로또 용지 분석 4구간에서, 아, 3구간에서 뽑았는데요. 아, 3구간 자체가 천멸했죠. 그래서 이건 천멸입니다. 그 다음에, 아, 참고, 참고 복귀 방송입니다. 어, 연번이 2주차 없어서 이번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정 한 수를 찾았다면 그 수의 앞뒤 수를 잘 살펴보면 또 다른 고정 한 수를 덤으로 얻을 수도 있는 차이 참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여기서는 어, 14하고 15가 출현했죠. 연번으로요. 어, 15는 보너스 불로 나오고 14는 신장 불로 나왔습니다. 어, 다음은 금요일날 올려드린 어, 필출 3수입니다. 여기서는 어, 14가 출했습니다. 어, 이거는 화요일날 올려드린 관심 그룹에서 뽑았는데요. 어, 14가 출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일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올려드린 자료들을 전부 복기를 했고요. 다음은 필출 삼수크럽 어, 로또 헌터죠. 여기 어, 복귀방송입니다. 어, 해가 뜨고 님께서 자료를 또 올려주셨어요. 어, 여기 자료를, 어, 25, 26, 27을 에,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가 전멸했습니다. 음, 해가 뜨고 님도 혹시 25를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별난카페도 이 25를 중요 어,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25가 출할 어,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20번 째 홀수에다가, 20번 째 홀수가 장기멸이었죠. 그 다음에, 어, 그, 대분류에서, 어, 대분류에서 이 그룹에 3중복이고 딸랑 하나 있었어요, 25가. 그래서 이거 어, 출로 봤는데, 어, 전멸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 25가 안 나왔어요. 어, 해가 뜨거운 입니다. 혹시나 이거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다음은, 어, 필줄 삼수크롭, 어, 그, 헌터, 복귀입니다. 헌터 자료. 어, 저죠? 제가 올린 거죠. 어, 역시 일반 분석실에 한 그룹 올리고 또 연구실에 한 그룹 올리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 일반 분석실에는 유튜브에 올렸던 5 세로 라인에서 세 수를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12가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연구실에는 7 좌측 대각선 어, 거기서 뽑았는데 이 25를 보고 뽑았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 전멸했습니다. 전멸을 했고요. 7차측 대각선이 다 전멸했죠. 그래서 어, 실패했습니다. 25를 저도 봤거든요. 자, 이것으로 어, 1001회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고 1002회 어, 이제 오늘 저녁에 1002회 방송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건데요. 어, 오늘 저녁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 또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못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올리면 오늘처럼 내일 낮에 올려드릴 거예요. 혹시 저녁에 안 올라온다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다리신 분들이 또 혹시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올리더라도 내일 내일 오전에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오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내일 낮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1001회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